아, 지난번에 1000만원 지사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?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쿠! 지난 시간 우리를 지나치게 놀라게 만들었던 수호자 그리아모입니다 아, 이 자식이 진짜 미친 탱크다, 그죠? 완전히 뭐 죽질 않는 우리 얼티민 형님 궁을 맞고 인내 같은 그런 자식인데 그냥 원래부터 그 정도 단단한 건아니고요 궁을 써야, 궁을 쓰면 방어 관련이 무려 280%가 올라가지고 개돌아 푸는 거지. 그러면은 일말에 저격칼은 어떻게 해야 되노? 궁을 못쓰게 해야 돼요. 자꾸 뭐 소멸을 건다든지, 궁 만들기 전에 추기 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, 그러면 그리아모 입장에서는 궁을 좀 빨리 만들면 되겠네? 짜잔! <웃음> 자, 오늘 독과다유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얼티밋 형도 독고다이를 못해봤는데 이 자식이 독고다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내 생각에. 얼티밋 형 독고다이는 좀 어려웠던 게 서로 얼티밋, 얼티밋이니까. 근데 이게 조건이 맞아만 떨어지면 막 혼자서 다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, 난 나우후미가 없다, 라프타리아가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될 수 있을만한 뭐 저처럼 예, 독고다이를 하지는 마시고 약간 농개되으로 약간 짜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가봅니다. 자, 결투에 들어가, 와, 잠 너무 무섭다. 야, 이거, 야, 이게 독독, 이게 돕고 다해야 될까? 갑자기 자신감이 쏙 들어가노? 어, a i 겠죠 어, 사람이면 안 돼. AI면 일단, 어머나, 돌리네. 크레이지 러시. 오케이, 좋구요. 때려줍니다. 고맙습니다. 아크당, 아크당, 땡큐, 베리 마치. 처잡아지고 있구요, 농개가 바로 궁이 쏙 들어오겠죠? 어, 좀 들리네. 자 씁니다 자 그닥 방어 관련 능력이 미친 듯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나 어 우리가 지난 시간 어야 삼성떴다 삼성떴다 삼성떴다 지난 시간하고 조금 다른 거는 어 그때는 이제 뭐 우리 아군들도 같이 막방어력뭐 올려주고 막뭐 이런 이런 게 있었는데 이만뭐 있네입니다 되는데 프로미넌스 있네 야 이게 독고다 해가 이게 아니 이게 더끄다오 찌릅니다 찌릅니다 찌릅니다 빠바바바오 들어왔다 킬 들어왔다 어, 확실히 어, 속력 길선도 이런거 있어서 방어를 좀더 끌어올리면 좀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들어갈텐데 지난번보다 확실히 낫단 말이야 지난번 우리 방어를 30만까지 갔거든 11만4천 000. 11만4천에 400포다 이렇게 되겠습니까? 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우싹 셀 블라스트 팍팍 쫙쫙 출신 말이다 야야야야 봉돌리고 있는 다이앤을 테러치기 부서? 야 이게 도고다이게 된다고? 우리 얼티밋 형님 이제 잡아야 되겠죠? 그 다음은 어 어. 자, 왜냐하면 우리 공이 지금 다섯 턴이니까 두턴 지났나? 어? 두 턴지. 진... 자 계산이 좀 어렵고요. 자, 어, 궁을안 아, 되셨네. 안 되지 그러면 잡도록 하겠습니다. 잡도록 합니다. 자2성 셀브라스 툭툭 툭, 툭, 툭. 자 이거 십만인데. 5만이 아니고 50만이라고 저렇게 지질해보이는 기술이 딱 5만 나오기 딱 좋게 안생겼더나 5만도 안 나올수도 있어 보통 저런게 치보세요 형님 있네 저 세게 좀 찌르십니다 이게 딜 들어올 것 같아요 오케이 들어오고요 펑까지 요정도 궁 만드셨고 형님이 잠깐만요 이거 얼마나 많노 내 지금 궁 이게 쓸게요 너무 무서워요 뭔가 모르게 좀 다시 배터리를 빵빵하게 해야 안 죽을 것 같아. 너무 너무 불타 계시니까 자 형님.. 치십니까? 브르릉.. 꺽! 우와! 야, 이야이 죽나? 아 형님 잠깐만요 삼성이가? 형님 잠깐만요 어 있네 떴다. 우와! 우와! 우와 지금 오줌 줄줄 사겠네 떡고다이라니까 짜릿한 맛이 있다. 왜냐면 이게 그렇게 쉽사리 견뎌지지 않아요. 왜냐면, 막 방어력이 30만, 이정도 아니니까, 파 크다! 최후의 불꽃 뽑았고요 상당히 흡혈도 했고, 와, 와, 좋다, 어, 좋다. 와, 브로미서 이번에 데미지 들어왔어요. 아까 잘못 데미지 들어왔으면 죽을 뻔 했다. 어, 형님, 잠깐만요. 이거 들어올 거거든요? 와, <웃음> 어, 와, 와, 아니, 진짜, 내 마블아, 지금 이거 맞나? 얼티민이 여기 치다가 쓰러지는데 이게 지금, 이게 맞는 거겠지? 이게? 여러분, 자, 와, 40만. 야, 야, 여러분, 이거, 무료 캐릭터입니다. 무료 캐릭터. 지금 열심히 안 달리고 있는 분들 열심히 달리셔서 저거 받으셔야 돼. 뭐, 추석만 한다고 주는 그런 애는 아니잖아. 일단 컨텐츠 열심히 해가지고, 그 티켓 받아서 많이, 도, 저, 어디, 어딘지 한번, 한번 보여드릴까? 어. 다 아시겠지만,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, 얼티밋 페스티벌 들어가면은, 점핑박스 있죠? 요 점핑박스. 이거 컨텐츠 열심히 하면 티켓 주잖아. 어. 물론 출석으로도 주고 하지만 컨텐츠 열심히 하면 티켓 더 많이 받게 되죠. 그렇게 해서 이게 뽑아 나가다 보면은, 엄마가 언제 주냐면, 목록에 24페이지 확정으로 받게 됩니다. 미친 신캐예요 신캐인데 공짜로 뿌리는데, 엄마가 나는 되게 찌밥일 줄 알았거든?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. <웃음> 야, 잠깐만, 요거. 독고다이 한 판만 더 성공하면, 속력 길선더 정도 데리고 가보자. 걔가 방어력 60% 올려주니까, 약간 좀, 더, 더 맛있게, 더 맛있게, 어. 어쨌든 지금, 독고다이 된다는까지 지금 나왔다. 된다는까지. 야, 어, 잠깐만요. 형님, 너무 무서워. 어, 여기 여야까지 들어있네? 한번 치기도 한번 살아나겠다. 어 보막 치고 있고요좀 피곤해질 것 같은데. 차르륵 한번 오고 있고. 자, 한번 때려치기 주세요. 아, 뭐, 그걸 못 죽이면 어떡해. 그러면은, 이렇게 갈게요. 정마 기절 같은 거쓸 수도 있으니까 회피 부여해가지고 안 당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턴 동안 회피. 버프는 두턴 동안 지속이니까. 자, 봐봐. 내 기절 쓸줄 알았다. 기절, 아, 기절 글로 쓰시네. 고맙습니다. 삼성 기절을 우리 농계한테 쏟아주는 우리 천사. 어? 안 때린다. 좀 신기한, 좀 약간 사람인가? 좀 쎄. 사람 아닐 거야. 어, 사람이면 기절을 거기다 쓸 리가 없지. 근데 방금 좀 쎄했어. 뭐 이렇게 이런 거 한번 찌르면서 패를 좀 빼주길 바랬는데 안 때려. 어? 회피니까. 아직 일러요. 오, 그 자, 있네. 야, 잠깐만. 야, 나는. 아, 맞네. 야, 기절시키고 이러면 피곤해지겠네. 생각했는데. 오, 잠깐만. 근데 약간 쫄린다. 야, 반사판에 치기가 조금 쫄리는데? 약간 요 정도 할게요. 급할 필요 없어, 내가. 왜냐면 나 어차피 인내라서 급할 필요 없고. 필살기 예지 빨리 만들면 또 필살기 떠 돌리면 이제 무제한이거든, 이마는 배터리가 계속 임재정대로. 자체 생성되는 미친 탱크다 이런 거. 탱크인데 태양열로 계속 배터리가 재생성된다 할까? 야뭐 기절 못 시켜 인마 기절 시킨다고 누가 정했냐고 인마 야너 그거 한번 써서 북 난리 볼래? 인내 뜰텐데 자 저는 얼티미 형 뽑겠습니다 어.. 치모든지 자, 반사판 있는데도, 촥! 그냥 용감하게 칠수 있는 거. 어, 나는 안 좋을 줄 알고 있었다. 뭐 이런 느낌이랄까? 치보세요. 고소야, 니마궁인마 인내 뜨는 거한 번, 수치심 한번 느껴볼래? 빡! 어이, 어, 잠깐만. 어, 난, 내가 수치심을 느껴버렸네. 야, 큰일 났다. 어, 잠깐만. 어떻게, 이거 왜 딜이 들어왔노? 어, 약간, 약간씩 들어오네. 어, 야, 야. 그렇게까지 안딴데하이 형, 잠깐만요. 삼, 삼성 찍은안될 수도 있어. 어! 와! 아, 이제는 궁을 막, 막을게요. 예, 막을 수 있잖아요. 고소궁 막을 수 있었는데, 내가 그만, 이렇게. 와, 잠깐만요. 이건 초살이잖아. 초살은 방어 관련이 깎이니까, 이마 방어 관련으로 먹고 사는 애거든? 어, 이게 사람이다. 개삿됐다. 도망가자, 이거. 오케이. 오, 감사합니다. 여 감사합니다. 어, 분명히 사람이었는데, 어, 야, 야, 어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니, 이분이 그걸 아시나보다. 그그수형이 지금 뭔 짓을 하는지 알, 아, 아, 알겠나보다. 토코다이 하시는구나? 딱 느낌 아픕나보다. 어? 농개 한번쑤이 주시네. 자, 이제 이분 치도 돼요. 여기까지만 영상각 잡아주면 돼. 그다음부터는 줄 때려봐봐. 어, 랭업하고 오거든요? 자, 우리 근데 방어 관련이 깎여 있어가지고. 와! 어, 어, 쎈데? 오 잠깐 삼성이네. 저게 영상으 잡아주는거 아니었나? 어? 응, 아니야 제가 아그도구다이 실패는 아니야? 실패는 아직 아니 아니고 그 너무 쫄려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쫄린게 아니고 우리 딜좀더 세게 보자고 길선타 한 명만 데리고 갈게 여성도면 도다이 인정해 주나? 찌밥 자식이잖아 오 잠깐만 요거 해보고 우승기 싹 빼고 진짜로 농계댕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서브 넣고 한명 누구 데리고 갈까? 레알 농계덱으로 이 덱을 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홈이 우 없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볼게 자 좋아요 붙턴 잡히고 자 공격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농계치겠다 야 농계치겠어 깡깡 좋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와아 아, 아픈데 우리 앞멜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 버프 해제시키고 때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안매를 먼저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자! 핑! 툭툭! 어? 약하다. 야, 이거 왜 약한데? 어둠 두개 가지고. 야, 우리 방어 60% 증가도 있는데. 어, 야! 안매라, 잠깐만! 미치붙다니까 이건 그렇게 그렇게 쉬운게 아니에요 어? 좋아 내가 진짜 찐찐으로 한번 보여줄게 자 이름하야 투 논개 댁입니다자이 논개가 또 뭐하는 자석이냐면 성물 만들면 아군 생명 관련 15%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맷집에 좀 기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빠지면 피다 채워주면서 픽픽에두칸자 어느 쪽을 치든지 좀 불안할 수 있다 요런 느낌이랄까? 어. 자 길투에 들어갑니다 도꼬다이 였는데 어느새 <웃음> 투 넘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와 근데 방어 관련 35% 깎는 게 진짜 부담스럽긴하다 방어 관련을 오케이 자, 사람이 아닌 것 같고요 아좀죽여주시 제발 진짜 좀 제발 좀 죽여주세요 나를 제발 왜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미친놈이잖아 아이씨 또 소멸시키네 진짜 잠깐만 디버프 없어지지? 오케이 됐다 오케이 아, 이게 바로 농개다 아 맞네 아, 농개는 소멸을 두려워하지 않죠 아. 잠깐만요 치지 마세요 자 죽으면서 어떻게 된다? 피까지 다 찬다 피다찬데피 찬데. <웃음> 이것이 바로 뭐다? 투 농개다 투 농개 어우 야 방어가 35000밖에 안된다 야 이게 방어관리 40% 깎은게 그렇게 커? 어? 우리 버프 어디갔노? 방어관련 증가 버프 어디 갔어? 아, 아, 내가 궁을 안 썼지. 내 집, <웃음> 내 집, 미안합니다. 내가 좀이 오락가락했다. 궁을 아직 안 썼지. 자, 여기서 방어관련를꽉 올라가면서 쫙 되는 거야. 어? 3만 5천이었는데 궁 쓰니까 얼마인지한번 봅시다. 수치 한번 보자고, 이제. 자, 있네 뜨잖아. 있네. 어? 그걸 깎으려고 그래. 필, 필각을. 못한다. 찔러봐, 임마. 찔러봐. 가보 단단해 보이지? 자, 방어력 10만. 어? 이게 40% 깎았는데도 십만. 왜냐면 320% 인가했거든 <웃음> 아, 이거 막을게요. 아까 저거 굉장히 불쾌했었네. 전마 때문에. 니 어디서 있 자식 팍팍! 착! 자석아 임마. 형님한테 피사기 잡고 겨누고 있어, 이 자식이. 착! 형님, 미안합니다. 한칸좀 깎을게요. 자, 이 정도 되면은, 독고다이 성공이가. 독고다이는 아닌가? 이게? 투 농계 성공. 근데 네, 약간 좀, 예능스럽게 했지만 이게 가능 이 정도 그림으로 가능하다는 것만 해도 개미친 놈 아이가 무슨 또라이냐고 와 파열 터졌을 텐데 있네다 <웃음> 파열 그게 뭐죠 당신 필살기를 준비했군요 그러면 한대 맞으세요 뻑뻑 꽉 그당 막 어떡할 건데 이제 네가 어떡할 건데 있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일선 가볍게 하면 시던지도 35만이면 좀 약하게 나온 느낌이잖아. 50만 어막 이렇게 터지니까 진짜 시대에 미친 딜팅이 나왔다 이런 느낌입니다.